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 회의 결과를 보도 참고 자료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시행일은 올 8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건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대출은 그생한자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l t v 뭐 한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어, 정부에서 발표는 한게 있었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뭐 이게 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그리고 시행을 하기로 해야 그게 적용이 되는 그런 안건들이었거든요. 그걸 금융위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도 참고자료 이렇게 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권에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시행 날짜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을 살펴보면요.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보안 필요사항 등을 이제 반영을 해서 발표를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법을 제정하게 된뭐 어떤 그런 어,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요게 있고요 오늘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에서 어, 의결이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동안은 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어,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안에 9억 이하의 집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LTV는 50에서 60% 어, 이랬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60에서 70% 주택 가격은 8억 이하여야 했고 이렇습니다. 8억 이하 규정도 있었나요? 손님 와 이래 났습니까 이게? 대출 한도는 조정지역은 최대 4억까지만 됐었던 요런 그게 개선이 어떻게 됐냐면 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투기든 뭐 조정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소재지역 주택가격 주택가격도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상관없이 LTV 상한 80%까지 적용을 하되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입니다. 그동안 4억이던 게 6억으로 대출 한도는 2억이 정액이 됐고요. 대신 사고자 하는 그 집이 옛날에 그뭐 9억이야, 조정지역은 8억이야,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가액의 상한선은 폐지가 된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규제지역에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 그 의무조항이 있었죠. 대출이. 참고로 재개발 지역은 완공 후 그동안 뭐 6개월 안에 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6개월이 2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여기 2년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는 이게 폐지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크죠. 어 그러면 완공되고 나서 2년 안에 그냥 앞에 집 팔고 뭐 전세 줘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어, 대출을 앞에 집그 대출을 해서 뒤에 집을 샀을 경우에 그런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어 있네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거 아까 이번이 전입 그 처분 그 기간하고 전입 2년 안에 처분해도 되고 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되는 거는 폐지.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세번째 생활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으로 받던 주담대가요. 어, 요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 현행 1억원이었죠. 요 1억원이던게 지금은 어, 2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생활자금 1억원이던게 어, 2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나 있고요그 다음에 어,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어, 요거는 어 1억 5천으로 한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요거는 여신 심사위에 승인이 필요하는 그런 종목 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어그 다음에 또쭉 내려가면요 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 처분을 안해도 되는 그런 뭐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명확화를 해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현행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안에 예외 사유 없이 무조건 다 처분해야 됐는데 어, 개선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무주택 자녀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이제 어, 분가를 할때 집을 사서 이제 분가를 하는 거겠죠 그럴 때 자녀 명의로 집을 샀다 해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어,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 처분 안 해도 되도록 어, 이렇게 처분 약정에 예외 사유로 명시를 해놨어요 대신 자녀가 그 집을 하나를 샀죠 투기 목적으로 사나 놓고 부모 집에 계속 그대로 거주한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해소 여부 확인을 전제로 한대요 그러니까 어, 분가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자녀 명의로 집을 샀다. 그러면 그건 1세대 2주택이 되어버리잖아요. 어, 자녀가 새로 자기 명의로 집을 샀는데 그리로 확실하게 대출 후 3개월 안에 신규주택으로 새로 산 자녀 명의의 집으로 전입까지 했다고 라 하면 어, 그거는 부모님 집을 처분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봐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 게 아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요 관련돼서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그동안 중공 후에 집값이 올라서 처음 대출 받을 때는 15억이 안 넘었는데 이게 15억이 이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재개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그동안 대출을 안 해줬대요. 뭐참 곤란했겠어요. 그죠? 중도금 막 이렇게 대출을 안 해줬답니다. 그런 그거를 이제는 중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그 분양받은 사람의 이주비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15억이 넘더라도 대출을 지급을 해주라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규제지역 시정 전에 이미 집이 여러 채인 그런 사람들. 규제지역 전에는 다주택이라도 뭐 대출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렇죠? 조정지역일 때 이제 다주택자가 대출이 안 되고 뭐 1주택 처분세약하고 이런 게 따라가지 비규제지역은 그런 거 상관없이 대출이 됐거든요. 그럴 때 대출을 받았는데 동일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범위 안에서 잔금 대출은 해주라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뭐, 어, 현행은 한번 보세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그 장금 대출을 중도금 그 범위 안에서만 딱 받아서 대환을 했겠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 바뀐 거는 다른 금융회사. 만약에 부산은행에서 받았다, 그러면 하나은행에서 담금 대출로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해주는 걸로, 이거는 여러 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은 허용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 범위 안에서만 대출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주임, 주택 임대 임대나 매매 사업자인 경우에. 주담대가 아예 금지되어 있던 게 2020년 어 7월달에 이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 요게 이제 어 조금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정액을 안할 경우에는 어 그럴 경우에는 기존 있던 그 기보유 주담대 정액 없는 대환 대환이라는 것은 새로 대출을 일으켜서 앞에 대출을 갚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앞에 대출을 그대로 뒤에 대출을 일으켜서 갚는 걸 허용을 해 주네요. 기존 대출을 그대로 어쭉 연장해서 쓸수 있게 됐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규제 시행 전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규제 시행 전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 시점에 대출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잔금 대출을 허용해주라. 어 그동안 규제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나 이런 어, 다주택자들이 매매업자로 등록해 있는 이런 경우에 대출이 조금 너그러워지네요 어, 조금 조금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주택 임대나 매매업자 외에 사업자의 규제 지역,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정권담보대출을 뭐 허용한대요. 이거는 뭐 우리 기존 일반인들하고 크게 상관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 다음에 DTI나 DSR을 산정을 할때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 소득합산하는 허용 합산하는 거에 허용해준답니다. 배우자의 상환 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 DTI DSR 시행에 맞춰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를 합산하는 거를 허용을 한대요.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해서 부부의 정확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게 가능해지도록 바뀐답니다. 그동안은 뭐 어떻게 했던 거였죠? 배우자가 그동안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TI, DSR 산정대 소득 및 부채합산을 해줬는데 지금은 대출이 있어도 대출도 보태고 소득도 보태고 뭐다 보태서 적용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어, 감독 규정 개정안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 어, 요게 2022년 8월 1일 예정이랍니다. 그날부터 고시를 그날 할 거고 그날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그 다음에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그 다음에 고액신용대출 직업시 주택구입금지 뭐 이런거는 규제계획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8월 말에 이건 다시 규정화를 한대요 뭐 오늘 이런 대출 관련 발표된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 한번 정리하면요 생활자금이 2억으로 늘어나는거 그 다음에 뭐일시적이 주택이나 이런걸로 집을 갈아타거나 할때 앞에 집그 어뭐 대출을 해서 그러니까 뒤에 집에 담보로 대출을 했을 때 앞에 집을 그동안 6개월 안에 처분하고 하던 게 2년 안에 처분만 하면 되는 걸로 해 그동안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새로 산 집에 전입까지 해야 됐거든요 그게 2년 안에 앞에 집을 처분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 많이 좋아졌네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부부 합산해서 아까 대살 어, 적용하는 거, 대출이고 소득이고 다 합산한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다른 특별한 건 없네요. 어, 이게, 그동안 정부정책 발표되어 있었지만, 어, 금융위원회에서 요렇게 바뀐 내용을, 어, 이렇게 고시를 하고, 이럴 때부터 적용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준일이 어, 올 8월 1일이라는 거.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어, 이걸 오늘 금융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를 해봐 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정식으로 어, 발표가 될 겁니다. 내일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봐 드릴까 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